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10편, 19편, 20편을 낭독할 거예요. 제가 10편을 계속 낭독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삶이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을 보면서 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10편은 아주 디테일한 전쟁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전파한다. 이날은 저날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밤은 저 밤에게 지식을 알리니 말이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이른다. 거기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치셨고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전선으로 달리는 용사같이 하늘 이 끝에서 떠올라 하늘 저 끝까지 일주하니 그 무엇도 그 열기를 피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심령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규범은 올바름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히며 여호와의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히 이어지고 규례들은 진실하여 한결같이 바르니 그것들은 금이나 순금보다 더 흠모할 만하며 꿀이나 흘러내리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한 당신의 종이 그것들로 경계를 받고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능이 자기의 과오를 깨닫겠습니까? 나를 숨겨진 허물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을 오만한 자들에게서 떠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흠이 없고 큰 잘못이 없어 무죄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원하오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읍조림을 기쁘게 받으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그가 성전에서 너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를 후원하시며 내 모든 래물을 기억하시고 너의 태움 재물을 받으신다. 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가 너의 승리에 우리가 기뻐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도우시되 그 오른손으로 이루신 막강한 승리로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줄 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준말을 자랑하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들은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여호와여 임금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도 받으시고 또 어떤 대적이나 원수들을 볼 때도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원수같이 굴던 최근에 제 남편이 꺾였죠. 한풀. 한풀 꺾였잖아요 음, 제 커뮤니티 간증 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튜브 사역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눈치 주고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음, 최근에 이제 아이가 아파서 그 서로의 그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걸로 또 옥신각신 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어, 그런 간증들이 저에게는 있고 시편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들은 실질적인 전쟁이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적용을 할수 있어요. 정말 절실할 때시편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게 매칭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굉장히 마지막 때를 향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성취가 되려면 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비읍지읒 선거를 통해서 된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 단일화 그런 법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태어난 게 굉장히 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글쎄 저보고 뭐 사입이라고 하거나 이단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다행히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제또 용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정치,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시스템 과학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666 짐승의 표 어떤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짐승정부에 하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런 상황들 그렇죠? 이제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올해 내년에는 더 극심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상형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백신 패스 때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몸에 주입했나요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쌓아올린 커리어, 학업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단일정부 시스템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어 버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하고 싶은 말은 어뭐 당장 어떤 상황이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극심하게 힘든 상황이 오고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상황도 오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어 통일도 될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을 뭐 50년 후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된 세상으로 보여요, 지금.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좀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은 항상 내일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정말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순교할 믿음을 갖고 게 되는 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계속 예수님이 오실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이제 전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이유고,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이유도 후신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듣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주변인들한테 많이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고, 어, 예수님이 오실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분들의 영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또는 카톡으로 터치 터치 터치 하셔야 돼요 음, 저의 이 말들이 여러분들을 액션으로 행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낭독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